이 동작은 우리가 집에서 맨몸으로 연습을 할수 있잖아 연습하는 방법은 두 단계야 자 1단계는 몸을 완전히 일자로 세워 자 발은 그냥 어깨 넓이 정도 음? 어 그렇지 이게 다음직한 어깨 넓이지 <웃음> 자그 상태에서 양손은 X자 왁한다보여 오케이 자그 상태에서 몸을 이쪽으로 90도 돌려줄게요 그렇지 이때 가급적이면 시선은 정면 자그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유지를 하고 반대쪽으로 몸을 또 90도 돌려줄게 요 이렇게 이때 포인트는 여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골반 오른발은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억지로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 억지로 붙여놓을 필요도 없어 다시 한번9 0도 그리고 이쪽은 어깨로 돌았으면 은 반대쪽은 어깨로 도는 게 아니라 골반까지 여기 옆구리부터 허벅지까지 를 이용해서 다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음. 이러면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지 자 이게 잘돼 그럼 이제 이단계 자세 잡듯이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자, 그 상태에서 90도로 돌려주고, 반대쪽으로도 90도로 돌려주는 거야.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지? 어. 어. 어. 이게 1단계고 2단계야. 요거, 요거, 요거 차이가 엄청 크네. 엄청 커. 다르다. 자, 숙인 상태에서 90도 돌아서, 옆구리부터 허벅지까지 골반 포함해서 다 돌려주고, 이쪽으로. 그렇지. 확실히 몸이 일자로 서있을 때보다 하체 돌아가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. 그래서 1단계를 먼저 연습해 주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연습해 주면 돼 음. 그거 하면서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거 스트레칭 있지? 그거 같이 해주고 오늘 알려줬던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고 오케이. 음. 스트레칭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게 만들었지 재활, 재활도 이렇게 열심히 되는 것 같은데 <웃음>